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계시를 기대하면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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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눈으로 읽으시고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함께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음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병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제자훈련학교 학교장으로 여러 해 삼겼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교사로서 훈련시키고 선교지로 보내는 학교인데요. 학생을 모집하고 함께 학교를 이끌어갈 간사를 모집할 때마다 항상 저는 추천서를 받습니다. 사실 추천서를 받는 곳마다 추천서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추천서를 받는 이유가 딱한 가지였습니다. 추천서를 통해서 지원자에 대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또 어떤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지, 학교를 통해 그 학생에게 또는 그 간사에게 어떠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추천서를 통해서 당사자에 대한 정보들은 알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추천장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율법 율법 교사들이나 소위 방귀 좀 낀다는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온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분이나 교사로서 또는 학자로서의 뛰어남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획득한 학위나 공부했던 것에 대한 학식들 그리고 율법학자로서의 뛰어남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는 점점 씩 심각한 상황에 빠져듭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교리는 당시에 율법 교사들의 주장인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누가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울을 괴롭혀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추천서에 대한 언급으로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추천서가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너희가 나에 대한 추천서가 필요한가?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린 너희들이 나의 실제 살아있는 추천, 추천장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100장의 훌륭한 추천장보다 직접 경험한 너희들이 그 추천장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 뿌듯하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고린도교회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내고 있다 라고 격려의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는 무엇입니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는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쓰신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가슴판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진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편지는 편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편지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나의 삶의 터전 옆에서,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웃이 나의 삶을 보면서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친구가 저렇게 변했단 말이야 라는 말이 나의 친구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동료가, 선생님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학생은, 저 사원은, 오랫동안 보아왔던 내 친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요 전도할 때 백마디, 천마디 말이 필요 없는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딱한 마음이 녹아내려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웃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수용력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 날마다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를 음해하며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비난의, 말들, 비난의 말들을 내 마음속에서 정화시키고 중화시켜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에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중상모략으로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랑의 말로 돌려주는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럴 때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낸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한대 맞으면 열 대를 때려서 대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모함해서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수작이 그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당하고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음해하고 나를 짓밟아서 자신의 이득만 챙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의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강요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나에게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강요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완전 반대되는 지독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절대로 간요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분 말씀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절인 18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함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선하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드러나고 성령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죽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삶,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편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자아가 살아 숨쉬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나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 당신의 편지로서 나의 삶이 복음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나의 가족이 주님 당신을